아무 도 없이 연기를, 연기를 배우겠다고? 그심한 것들 그러니까 두 녀석만 먹고 모두 사라진 거야 그게 다 욕심 때문이라고 욕심 일본인 요소를 들으 하는 거야? 오늘따라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.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피곤했으면, 계속하자. 너는 할 할수 할할수수 있어. 할수 수 있어. 있어. 할수 있어. 여보세요 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? 아! 아 6시! 오늘 오디션 있는 너 까먹었니? 아 아니 잠깐 잔다는 게 야. 근데 쿠쿠는 뭐지? 모를 수 있다는 거야 또 이상하다 자식 뭐야 아, 방인 좀 좀. 안녕하세요. 어제 되게 그래, 그래. 다들 뭐 했지? 아직 다인이가 안 왔어요. 어제 대본녀 진짜 보고 오대더니. 어기가 겁나나 봐요. 아, 그래? 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잠깐 확인하고 올게. 야,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? 봤냐? 봤어? 걔가 겁내는 거? 아프잖아. 그냥 농담한 거라고 농담 농담할 게 따로 있지 그리고 선아랑 정하이도 안하는데 왜 다행히만 얘기 하! 야! 고! 야 긴장 좀 풀려고 그러는데 지가 뭐라고 지적질이야 액션. 그 그만해라 드디어 <든디람> 없었다 무슨 말이야? 쟤 답이 말이야 왜? 아왜 이래? 잘 봐봐 깨깨 봐봐 해라! 둘다 오디션 대상는다왜왔냐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까먹은 거야? 누가 오든지 말든지 조용히 있어야 할 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특히 언니 내가 뭘 없는 사람 흉보는 거 아니야 알았어 언니는 잘했어 어 그, 그래 봤지? 잡혀진 햄비를 치면 어저 정말 대단한데? 매력 있어. 왜 이렇게 뛰어오는거야? 진짜 쓸까봐 난 하는 수업때문에 다고이 마치 전화해지아 나살이니 응? 응, 너? 응도나 6살 넌 몇살인데? 그건 알 필요 없고 누구랑 왔어? 나 엄마랑 왔는데 나는 내 누나가 어디형 보는데 맞는 거 사진 찍고 있었다 왔지 난 댄스 오디션 보러 왔어. 내가 한주 하거든. 난 바빠서. 치, 대지가 지 기분 나 목에 걸려. 귀여운 깡지, 깡 아이고, <끝> 아이고. 아이고. <끝> 귀여라. 맞다. 귀어라. 이제 오디션, 오디션 볼 시간이, 시간이 됐는데. 됐는데. 어디, 어디 보자. q u i 디산을통과했사라바로 n o o